저는 쿠입니다. 네, 네. 저는 그냥 대학교 다오고 뭐 군대도 갔다오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던 다른 길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된 인물입니다. 처음 이미지는 그냥 슈프림 같은 거 좋아하는. 처음에 쿠이 봤을 때 약간 좀 너무 막. 진짜 너무 학생 같았었거든요 완전 그냥 에! 완전 학생! 막막 막. 진짜 막 오우 후기 첫인상이요? 너 기억나면 먼저 봐줄래? 저는 그냥 되게 약간 진짜 대학생 느낌 너 언제 처음 만났는데? 아나 모르겠어 처음 만난 게 기억이 안 나요 저 형이 자기가 좀 알고 있는 걸 많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<웃음> 그래서 제가 그때 힙합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<웃음> 싸지방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지마 뭐지 <웃음> 그 <웃음> 디보 노래 막 이런 거 들려줬어요 그거 보고 이게 뭐지? 아 좋은 건가? 막 이러고 어, 저는 2015년 그때 겨울에 당남에서 처음 <웃음> 형을 봤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이미지는 제 조심해야될 상위 중이 있어요 <웃음> 뭔가 이미지가 되게 날카로워 보였달까? 하나 더 잘못보면 큰일라니까 <웃음> 저는 처음 봤을 때이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알았거든요 한번 그때 저희가 여행을 홍천으로 갔었는데 이 형이 노트북을 들고 온 거예요 게임하려고 그러나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희 수영장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나중에 구석에서 인터넷 이거 노트북으로 혼자 짓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<웃음> 어, 성공했다고 이러고 좋아하는데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되게 급해 보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되게 막좀더벌이 아, 나가봐라 뭐내와라 네, 이거 어떻게 해야돼 되게 귀여웠어요 결국네 귀여웠습니다 첫인 음악을 하면서 좀 변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힙합 매니아 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변했어요 많은 게 지금 저도 변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